그렇게 기억 속 어디에서도 내가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불안한가 봐 나는 자꾸만 작아져 물 속에 얼음처럼 나만의 빛으로 어둡던 나를 빛나게 해줘 내가 어두워져가 잠은 자려 해도, 오 지를 않 고, 눈은감 으려 해도 떠 지는 게. <목소리> 진짜 없냐? 없어 너. 빨리 빨리 나마 너, 너, 너, 너, 나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어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끝나고 며칠 있다 나지